2월 2일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로트에서는 박서진의 데스매치가 공개됩니다. 장구를 내려놓고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수를 던지는 박서진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. 과연 박서진은 데스매치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울려가 뭐, 뭐, 아 뭐, 아 말아요 야 가면 못 잊혀 아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내는아아 아. 아. 아. 말아요 이마 모이 이마 아 미치겠네 진짜. 출력 못가신가차전 <rumor Right across> <expensiveères>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